오늘의 묵상구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강철부대 아시죠 최근에 40kg 완전 군장을 메고 10km 산악 행군을 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3사단 백골부대 이등병 시절에 40km 군장 행군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기관총 부사수여서 이 사수와 함께 10kg이 넘는 이 M60 기관총과 총받침대를 번갈아 군장 위에 메고 거의 12시간 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필 아, 훈련 받다가 오른쪽 발이 삔 데다가 이 발바닥에는 물집까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돌아오는데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주어진 건빵과 수통에 있는 물로 허기를 채우고 목마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도착시까지 이제 1 0 k m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체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었고 삐어서 부은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넘고 있었는데 문득 길 옆에 과일 가게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사과와 바나나가 얼마나 탐스럽게 보였는지 대열을 이탈해서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겪은 그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닌 이 굶주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찰스 핸디는 정신의 빈곤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두 가지 차원의 굶주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차원의 굶주림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돈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이 고차원의 굶주림은 삶의 목적을 찾는 이 정신적인 갈망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이 저차원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만 매달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찰스 핸디는 현대인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주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가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돈이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매길 경우에 만일 자신의 점수가 5에서 7 사이에 해당할 경우 위험수이고 8에서 10 사이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정신이 빈곤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의 빈곤은 육체의 목마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인 굶주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섯 번이나 바뀌면서도 삶의 의미에 대한 타는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단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갈증이 완전히 해갈되는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라피어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예수께서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고요 영적인 해갈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굶주림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굶주림은 모든 인간의 신비에 각인되어 있는 DNA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신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열망이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영적 굶주림이야말로 인류가 지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처절한 결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이 타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영적인 동맥 경화에 걸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영적 건강지수가 높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일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강력한 기대감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문제는 예배에 참석한 회중이 자신이 얼마나 굶주린 존재인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적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복주시는 선한 신으로부터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와 축복만 얻으면 그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이바리새인은요 자신이 남보다 더의롭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왔을 때 자신에 대한 어떤 결핍이나 변화의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우월감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즉이 세리와의 비교의식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세리의 삶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절박한 심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애통해 했습니다. 죄의 무게감이 뼛속 깊이 삼으셔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리세인 같은 예배자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교양 있고 지성적인 설교를 선호하고 자기 교회보다 못한 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이 도덕적, 은사적, 문화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계층이라는 이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부류나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에는 하자가 있는 모습일지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박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직시하며 죄를 토해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외적으로 교양 있는 자보다 정직한 죄인을 더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세무원저 바리세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매 순간마다 자신의 죄, 상처, 아픔,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성장이 멈춘 내면 아이, 남들보다 뒤진 승진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성격 차이로 스트레스 받고 성차별, 인종차별로 상처입고 가족에게 무시받고 시집살이로 골마 터진 마음 친구들이 따돌리고 직장 동료나 후배가 배신해서 온통 썩어버린 가슴을 쓸어안고 아픔과 절망 찢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이해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통해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인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그 어떤 절망의 벽도 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대하십시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갈등,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과 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땅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오늘 묵상구절에서 낙심하고 불안에 빠진 이 10편 기자가 탄식하며 구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둘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0편 기자의 결론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불안이 사라지고 소망이 살아납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은 가장 강력한 예배의 기대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다면 성경 묵상할 때마다 또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고 싶은 타는 목마름이 있는가